방금 했죠. 뜻이 어떻게 되는 어, 것 같아요. 되다, 이제. 되다. 그렇지. 뭐가 되다. 어. 그 어. 형용사가. 어, 뭐가 상태가 될까요? 되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되다. 맞아요. 네. 훌륭합니다. 형용사인 상태가 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되다. 어, 되다. 렇죠 느낌 왔죠 이제. 네. 아,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거든요. 예. 네. 네 자, 어떻게 해요? 어 이게 개 뒤에 동사가 있으면은 네 개시 become 이랑 합쳐져서 네 뜻이 네. 되렇죠 네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시 가지다의 뜻이 아니라 되다가 돼요. 네. 되다가 되더라. 그렇죠. 네. 되게 중요한 개념이 영어에서 아주 중요해요. 아. 자 그러면 하나만 응용 하나 딱 해볼게요. 나 화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네. 이제 어 네.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혹시 어... 할수 있을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어디 적을 수 있을까요 해볼까요 <웃음>